뿌티들 안녕하세요. 뿌티푸입니다. 뿌티푸에서는 스페인의 3대 거장 중 한명인 호암미로를 소개합니다.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를 결합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유명한 호안미로는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와 함께 스페인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호안미로는 화가이자 조각가 도예가입니다. 이제 호안미로 작품의 탄생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미술 유파의 영향을 받았던 호암미로가 그만의 독특한 초현실주의 화풍을 이루게 된 스토리에는 파블로 피카소와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있습니다. 과거 호암미로는 야수파 경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파리로 넘어와 입체파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인연을 맺었고 12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넘어선 우정을 가지며 입체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카소가 직접 구매한 호암미로의 자아상입니다. 1922년 어니스트 허밍웨이와 바실리 칸티스키의 영향을 받아 좀더 단순화되고 이른바 초현실주의 하풍을 띠게 됩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허밍웨이와의 일화가 있는데요. 허밍웨이가 호암미로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6개월을 넘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둘다 파리로 이주한 무명의 20대 청년들이었는데 말이죠. 사진 속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뒤편에 보이는 작품이 그가 6개월을 기다린 호안미로의 초기작 농장 1922년입니다. 허밍웨이는 이 작품을 이 세상 어떤 그림과도 바꾸지 않겠다, 고할 정도로 아끼고 자랑했다고도 합니다. 호안미로는 파리에서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주로 화가보다는 초현실주의 시인들에게 더 끌렸다고 해요. 다양한 미술의 영향을 받은 호암미로는 1925년 자신만의 독특한 초현실주의 화풍을 개척합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네가지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사용했으며 단순한 구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암미로 느낌의 작품을 보이게 됩니다. 피카소와 허밍웨이가 인정한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화풍을 가진 호암미로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m u l t 호안미로의 후기작들을 감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들이 보입니다. 작품 속에는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순고의 의미, 우주라고 보았습니다. 새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며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을 표현하였고 별은 희망을 뜻합니다. 호암미로의 작품을 보면 어린아이의 그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는 사물이나 인물 혹은 풍경을 실제처럼 그리려 하지 않고 생각과 관점이 흐르는 대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아예 어린아이들에게 점토로 그림을 그리게 한후 색칠을 한 작품도 있다고 하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중턱에 가면 멋진 호암미로 미술관을 볼수 있습니다. 호암미로가 신예예술가들의 육성을 위해 개관했고 300여 점의 호암미로가 기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암미로의 퀼트, 조각, 습작 등 자체로운 범위의 작품들이 있으며 미술관 정원에는 조형물들이 그리고 지하의 전시장에는 영상작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할 정도로 유아적인 미술로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목받은 명작이 되었고, 스페인의 3대 화가로 불리게 됩니다. 호안미로는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뚜기 회사의 진라면 30주년 스페셜 기념 에디션에 호안미로 작품이 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만화 심슨 가족의 시즌 29에서 호모 심슨이 호안미로 작가의 작품에 푹 빠지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푸티뷰와 함께 스페인 3대 작가 중한 명인 호암미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푸티들도 고정관념을 깨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으로 세상을 재미있게 바라보길 바랍니다.